유튜브 항상 잘 챙겨보고 있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서오세요 손님~~ 안 그래도 오늘 유튜브가 없었는데 잘됐다 아 방송이요? 네, 방송은 뭐유튜브 각은 잘 뽑지만은 뭐.. 유비를잘뽑는다고는막 아 치킨 먹으면서 볼 건데 <웃음> 참겠어아 선생님 굉장히 디테일하시긴해요 조조 봉시진이요 혹시 무슨 치킨 먹나요? 선생님 제발 아직 말하지 마 굽네 치킨? 굽네! 와 느낌이 좋다 선생님 오늘 진짜 완전 나랑 데스팅이에요 벌써부터 운을 다썼대 얘들아 얘들 진짜 어내천 <웃음> 네, 빼고 네, 요 정도만. 네, 그만, 이제, 옷벽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제갈량 있어? 방통 사마이가 있어. 윤서야, 키키의 제갈량 너만 없어. 매니저님, 저 사람 차단해주세요. 건조장 <웃음> 대방검. 다조아 아니! 그,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넣은 거 보니까 전 그건 몰라요. 편하실 대로 해주세요가 시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는 것 같다. 선생님 사국지 지금 시작하셨어요? 야 누가 주정 간에 질립 넣으라고 도대체... 아니 잠시만요. 아니 왜... 야 누, 누가 이거 좀 가르쳐줘라 이거 오지간하면 어? 이거 마철 없어가지고 마량인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왜 여기 넣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여기 넣어도 랩안 올라가요. 이거는 내정장수만 넣어야 돼요, 여기 안에. 이거 제가 싸우기 바빠서요, 선생님? 아, 그렇죠. 뭐 과금러한테는... 날 그럴 수 있죠, 뭐? 과금러한테 뭐 내정장수 뭐지? 뭐 전풍 넣을 수 있지. 야, 조용히 해, 무소 과금러들. 핵과금러야, 핵과금러. 어. 저와 박숨면서왜 저를 갈구냐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는 조금은 다른... <웃음> 아니 이거는 좀 심하지 아마철이 있는데 마량을 넣었어 아 너무 지럽다 공성병기 지금 영대에 있는 거 싫어야 그쵸 선생님 병기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네 소식 관조장 있고 이런데 어, 나다 쓰지 그거는 어, 그건 맞지 근데 좀네 내정장수나 한번 좀 아쉽다 사... 아 시즌 시즈... 아 선생님 왜 접었어 같이 했으면 우리 범앤더머였는데 아 <웃음> 선생님 정화각이라고 하시는데 저 유튜브 선생님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화각이 심합니까? 내정장수 정풍이 심합니까? 이거는 야 이거 댓글로 이거는 받아봐야 돼 <웃음> 어? 공간 없어 보이는데요. 와 간지였다 와... 훈련사 그딴 걸 쓴단 말이야? 나는 그냥 과금한다 어, 저게 바로 핵과금러의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인가? 어, 훈련 동전 왜 써? 그거 쓰면 되지 맞지? 와 멋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들! 오케이 고고고! 갑니다 음, 모집 1회부터 가겠습니다 선생님! 빠르게 갈게요! 오늘! 과연 오늘? 황을 어? 느낌 왔다. 진짜 느낌 왔다. 미충이다가 뭐냐? 내정장수 일단 내가 뽑았어. 이거 진짜 이거는 주전가 이건 뽑아. 야돼 이건 필요했어 당신에게. 오, 어. 제일 필요한 게 나왔다. 이거는 느낌 어? 왔다. 간다 축간다 선생님. 어. 양. <웃음> 아니 선생님 5 오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나 진짜. <웃음> 이거는 테스트 <웃음> 테스트. 어, 버스 좋지? 고고고고! 아! 퇴 어, 태사자? 태사자? 태사자 좋지? 오, 어, 태사자. 오, 아, 태사자. 아니, 일단 오가. 오, 안 하면 된다, 간다. 헉, 아, 뭐야! 아, 아, 아, 이게 왜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아, 오케이. 빠르게 갈게요. 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런... 뭐 어, 나오는데 나오는데 아 가자 원소 원소 이거? 원소 이거? 이 어, 원소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또 해보고 안 나온다. 반값 한번 하자. 안 되겠다. 반값 한번더 해보자. 아 반준. 이게 무슨 뜻인가. 반전이 있다는 소리야. 어 반전이 있다는 소리야. 가자! 지금이야! 정, 정우! 어 정우 이거 이거, 이거 해 바로 지금이야. 뭘 누가. 어정화각때 몰라? 정화각 때? 지금이야! 소, 소왕! 소왕 소왕! 저거 없어 저만 가자 어? 아 선생님! 손또셀까 그치 그치 아니야 낌이 왔어 그래 낌이 어, 왔어 아뭘바닥까지요 그래 아니 마철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얘들아 조령왕의 말이 한 대신 있어야지자 간다. 신길이 쩔다 거. 오.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세상 세상 박수 박수 빨리 박수 쳐 빨리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뭐 방통 태사자 소소 뭐또어뭐 많지 어 시즌 2에만 나 방통은 뜨긴 잘 떴는데 화학용이 나는 뜨기 어려운 줄난 아, 처음 알았네 그럼 나도 있는데 아까 하우도또 나왔어 나도하우도 없는데 그거 뭐 나도 필요한데 그거 너네 왜 자꾸 또강데 나락캡 만들어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뭘또 뽑아놓으니까 별로래요 선생님 와나 진짜 어지럽네 뭐 언젠가 풀돌 방송 풀돌 해가지고어 저기, 저기 애들 다 패주세요 선생님 어? 아유 조용해 조용해 아니 잘 나왔어 이 정도면 어. 그 저우 파우돈 소왕이라고? 그치? 선생님 혹시 그.. 정화서도 있어요. 어, 정옥 하우동 서화. 어 아니 잠.. 뭐, 누가.. 누굴 보고 고생했 아! 정화서 vs 정화과 아, 아.. 아.. 선생님! 혹시 시즌 4나 5집에 만나면 혹시 그.. 정화서로 한번.. 아 오나라 양장이요? 아, 그렇죠. 괜찮아요. 방통 뽑았잖아요. 그니까요, 선생님. 아,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들. 조용하세요. 지금 방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선생님. 아 무슨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 운동 도면 스무스하지. 어, 어 스무스하지.